오늘은 맛있는 아구 수육을 할 거예요. <웃음> 다 토막쳐왔네. 응, 어, 아기 수육이에요, 이거. 음. 집에서 이거 토 막칠 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.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와, 얘 눈이 땡글하네. <웃음> 와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라야 되는데. 이빨이 엄청나구나. 이게 머리 부분은 내가 그 생선장 그 하시는 분한테 이게 위에 뼈 있는데 토막 쳐달라 그랬어요. 이거 이거 밑에 부분. 꼬르보 살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수육을 하려고 그냥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장 이 내장도 이제 이거는 아기 밥통 요거는 그간 간이에요 이거 간이요 굉장히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씻을게요 근데 이거는 속에 이런데도 깨끗 이 씻어 줘야죠 이게 생물 아구예요 생물 생물 아구에만이 간이 있어 냉동 아구에는 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살짝 삶, 이제 삶을 거예요 살짝 삶은 게 아니라 그냥 삶을 거예요 소금 좀 넣고 여기다 소금 한 꼬지 넣었어요 그리고 미림 이거 미림이라도 맛술 맛술이 미림이지 한컵만 넣을게요 이 간이요 싱싱해야 돼요 싱싱한건데 정말 고소해요 밥통도 같이 넣어주고 요 간은요 너무 이게 부드럽고 연해가지고 이 아구랑 같이 삶으면 이게 부서지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 먼저 살 이렇게 그대로 삶아서 건져낸 다음에 이제 아구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밥통, 밥통이 탱글탱글하네요 탱글하네 아. 발로 차고놀아도 돼. <웃음> 고운 같아 이거는 너무 연해가지고 아주 진짜 막난애기다루듯이 달아야 돼 이제 이렇게 밥통 이렇게 채에다 받쳐 놓고요 이거는 채에다 받쳐 놓고 요거는 이, 이대로 넣어도 되는데 빨리 안익으니까 여기다가 칼집을 좀내가지고 잘라버릴까 그냥 아 잘라버려야 되겠다. 응. 가운데 빼는 탕 끓이고 아 요거는 수육이니까 응. 뼈를 잘라야 되는 응. 고기 살만 하는 거지 응. 이거 이대로 삶는 거예요 또 다시다좀넣어준걸 내가 깜빡해서 처음에 삶을 때짠이한 12분 정도 삶았어요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좀건져놨다물 빠지라고 좀 건져놔야 돼요 돼지고기도 물 빠지라고 이렇게 건져놓잖아요 넣고 미나리를 먹기 좋을 만큼 여기는 삐죽삐죽하네대 있는 데만 이렇게 짤르고 이거는 이제 탕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서 좀 건져내야 돼 이렇게 살짝 뒤쳐야 돼 여기에 고소한 맛이요 배가지고 이런 것도 다 뒤쳐 디쳐, 뒤쳐서 하면 고소해요 이렇게 살짝만 콩나물도 조금만 삶아볼게요 콩나물이요 끓었어요 다 익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게 수육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거 간은요 진짜 아주 사산타려야돼 간은 간 떨리는 간이구만 <웃음> 이게 다 부서졌잖아 금방 아직 이거는 진짜 싱싱해야 되, 되더라고 됐어 이건 탕용이에요 탕 아까 삶은 물에다가 끓인 다음에 양념을 할게라잉 다 익었나? 다 익었어 다 익어버렸네 다익어버렸 빨리 익어라 <웃음> 아, 여기 이제 여기다 고추, 홍고추도 좀 썰어놓고 나 이제 장갑 벗을 거야. 아우 답답해. 벗어버려. 응. 얼큰하게 네 개만 넣어야 되겠다. 파도. 청양고추 네 개, 홍고추 한 개, 홍고추 한 개. 그다음에 미나리 이거 미나리도 넣고 콩나물도 좀 넣고. 향긋하게 깻잎도 좀 넣을 거예요. 깻잎도 넣고. 끝이야. 간 맞추면 먹어. 이거는 바로, 이렇게 바로 끓여서 먹으면 요 시원해요. 마늘. 조금 생강. 조금 싱거워서요. 조금 소금 조금만 넣으면 되겠어요. 시원해요. 이렇게 해놓으면, 어, 아구, 맑은탕을 끓였습니다. 음, 맛있다. 맛있어요. 다 됐어요. 이게 요 아구 아구 수육하고 아구 맑은탕을 같이 끓여봤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요 한번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<웃음> 이거 수육은요 거의 해먹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응. 우리 아들 말해 아 내가? 응어 없대요 <웃음> 아니 저거 어탕집 아이 레시피는 진주에 계시는 경호가 어탕집을 하시는 그 지인분이 알려주셨는데 저희도 이런건 처음봐요 <웃음> 아 거기서 이렇게 알려 그그 그 사장님이 알려줬는데요 한번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고소하고 근데 이제 요요 요 간이 포인트예요요 간이 이 간이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 하나 한점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제가 한 점하고 이거 간을 조금 섞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드시면요 여기에서 고소한 맛을 내줘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, 이제 이 미나리하고, 이거 미나리는, 간장을 먼저 찍어서, 고추장, 꽃, 어, 초고추장, 이렇게 찍어가지고, 이렇게 같이. 콩나물은 해도 되고, 안 해도 돼요. 근데 콩나물도, 이게 아삭아삭 하니, 참 맛있더라고. 같이 먹어보니까. 그래서 내가, 어, 콩나물을 같이 했어요. 이렇게 해서, 먹으면은요. 진짜 이건 또 새로운 맛이에요. 아구찜하고 또 틀려요. 그래서 이제, 아구, 맑은탕하고 여기다 같이, 먹으면은 또 맛있, 진짜 새롭더라고 <웃음> 이렇게 맛있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새로운 맛으로 예 정말 감사합니다